여기다, 다 여기다. 여기다. 여기다. 여기 아까 했던 여기고 소리가 지금 징거리 소리 안 나게 한음 한음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. 오른손하고 왼손이 이게 딱 맞아야지. 오른손은 타네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왼손 타이밍이 딱, 딱 맞아야 되고. 당기 내면안돼 이거를. 당겨. 땡기... 안... 이게 자꾸 내려오잖아, 이렇게. 안 당기 내려. 이거, 이거 이 내려온다는 소리 내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게 렇좀 안된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야지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돼가야지 엄지가 여기 있어야 돼 네. 기타를 이렇게 세워서 볼러와줘